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에, 실로 좀오랜만에그 유튜브를 다시 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에, 그동안 어, 무지 바빴습니다. 그 스쿨도 운영을 하고 그 시스템 스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일절 행사도 해가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130명 가량이 와서 그냥 뭐 아주 송황리에 어, 그냥 뭐 끝나고도 식을 줄 모르고 두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할 정도로 여러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관심이 높았던 그 삼일절 행사였던 것 같아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5년 가까이를 갔다가 다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나름대로 했던 분들인데 질문마다 하는 게 초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평균 5년 이상씩 한 분들이 아직도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를까.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이제 또한편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 모르려면 아주 이렇게 그냥 깜깜하게 모르는 게 낫다. 타다단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해도 여기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거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나도 내톡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모르려면 아주 이렇게 깜깜하게 모르면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여기다 새롭게 그냥 시스템을 신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애터미의 실제적인 내부 문화는 그 직급 도전 그 옹벽 때문에 지들끼리 그냥 다 사기 협작을 해갖고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까? 그냥 판짜기를 해서 그냥 다들 그냥 카드 긁어서 가고 그냥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이 시스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예, 그냥 매도를 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그냥 켜. 지금에서야 그게 이제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주 큰 희망을 본거는 거기 그 거기까지 찾아와서 열심히 그래도 듣고 더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서 어 한편 깝깝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 모르려면 이렇게 깜깜히 모르는게 오히려 이제 새로 담기에는 너무 좋다 동시에 스크롯막 진행을 했었어요 물경 60명씩이나 또막 그냥 지방에서부터 그냥 4시간 5시간을 하는 거를 갖다가 거의 빠짐없이 그냥 12주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냥 지금 10주차가 진행됐는데 그동안 와가지고 아 시스템의 실체를 보았다 근데 30명씩 모여서 일요일 또 월요일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10주를 갖다가 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면 11번을 진행했는데 을 어, 결석 한번 없이 그렇게 그 지방에서 까지도 뭐 그냥 다섯 시간씩 걸리는 데를 갔다가 미리 하룻밤에 하루 전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또 여기서 주무시고 그냥 거기 맞춰서 시간 맞춰서 오고 하는 4주차 5주차 6주차 이때서부터 한명두명씩야 이게 시스템의 실체가 있구나 야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5주차 6주차를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입체적으로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아냐 선명하게 시스템의 실체가 보인다 이렇게 만하면 이게 진작에 내가 5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진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직급 도전에 게임에 들어가서 아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두 명씩이나 국장 두 분씩이나 여기 본부장님도 오시고 뭐 별의 분 많이 들어와요 국장님들 두 분이 아주 그냥 호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직급 도전에서 그저 지인들 또 아는 그 파트너의 파트너도 오신 분들과 다 카드 그렇게 하는데 들러리를 썼던 저도 가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양심 선언을 했어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원래가 다 여기저기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래서 자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실체를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오묘하고도 이거 이렇게 이거 하면 누구나도 제가 열심히 하면 누구나도 다될수 있는 그 게임이라는 거 시스템의 실체를 갖다가 봤다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아주 그냥 이패브에서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삼년 반전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 수준 차이가 이 시스템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근데 수준이 그때 하고는 그때는 자격 프팅복 그게 뭐예요? 그리고 십개명뭐십개 명이야 맨날 마이크로는 얘기하면 맨날 원칙하고 개념이야 아우, 짜증나 죽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러시던 분들이 야 그게 없으면 복제 시스템은 굴러가보지도 못하고 깨지겠구나 그게 그게 우리 복제 시스템. 또 우리가 복제에 성공하는데 그거 원칙 5개념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갖다 켜켜히 느끼고 본인들이 스피치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저 회사에서 얘기하는 센터장회의에서 5번 그 추가적인 제재조치 반짝이로 그냥 줄줄이 사탕 가는 거에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다 받아먹고 뭐 p 비 그냥 뭐 10배씩이나 올라오는 거다 받아먹고 그런 것도 회사에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완전히 문서화돼서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들이 센터원들한테 얘기를 안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위에는 총장이나 뭐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총장들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시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그 깡패, 조폭 같은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양아치 조직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한 하는 거를 모르게 합니다. 그 음성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가 이게 13세 시장에다 이렇게 그냥 켜켜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막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신장사에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그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센터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센터에서 그래도 애터 사업을 꾸준하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119 다단계 그 유사 수신행이 뭐 아주 그 115만원, 119만원씩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밑장 빼기 위해서 신교 가입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먼저 채워주고 옛날 조이팔이라고 하는 놈 있었죠. 그 중국 가미 밀양 타고 한는 4년 동안을 밑장 빼기 위해서 이렇게 갚아주, 다 줬어요. 정시에 자기가 투자한 돈에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그냥 그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4년을 그렇게 믿음을 줘놓으니까 그냥 가족이고 뭐고 전부 다 동원해갖고 거기다 다넣는데 그냥 어느 날 밤에 그냥 미랑 해 버렸어요. 그 금액이 5조가 훨씬 넘는 돈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또또 또 지금 이게 살아나는데 참,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뭐냐면은 119다단계그펀지 마케팅 그런 유사 수신 행위에 온상이 우리 센터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메이가 전국에 그 그룹 별로 이렇게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자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센터피 같은 거 없습니다 다 앞에서 한 100개가 안됩니다 우리만 지금 이 코로나를 다 겪고 해서도 그래도 1300개가 넘는 센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침에 나가서 졸고 앉아있고 왜? 다 세무 미팅이니까 완장천몇 사람만 맨날 와서 왜 중, 요즘 왜 p 비가이 모양이야 뭐 이런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결국에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람을쥐 짜고 푸시하고 하는 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데? 내 턱이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니까 그냥 졸고 있다 그냥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면 지금은 줌상으로 그 원데이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오프라인하고 틀렸는데 지금 오프라인 다 열렸지 않습니까? 제가 1월 때서부터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온라인에서 줌으로만 하다가 지금 오프라인까지 같이 겸장을 하니까 우리 전 미팅장에서의 그 열기라는 것은 진짜 뜨겁게 거 그냥 이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확확 타오르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또 유사 수신 행위 때문에 그거 앞으로 근절시키겠다 그것도 러고그 취약한 센터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10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센터가 지금 코로나 중간에 20명 30명으로 가라앉은 데가 한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혹하는 소리 115만원 119만원만 누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나 이렇게 벌었다 그러고 이렇게 보여줘요 너도 나랑 거기 같은 처지 아니야 그 그러니까 나는 해지했으니까는난 리미트로 들어가 줄게. 그래갖고 또 야압을 해갖고 어차피 우리는 애터미애터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만두는 사람도 애터미 물건 쓰는 게 특징 아닙니까 우리끼리, 우린 그래도 죽어라고 애터미 물건을 갖다가 우리 자가소비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아서 한 다섯 명이 50만 pb 이렇게 하면 한, 한쪽 주은데 있겠다. 그니까 러 한쪽 250만 맞춰갖고 우리끼리 나눠 먹게 하자. 45만 pb씩 하는데 60만 pb씩 하는데 별의별 머리 들어 잤어요. 그게 왜 이런 유사수신행이 내지는 판짜기들, 여러 형태의 판짜기들이 그거 하냐면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원리비만 알고 이렇게만 하면 이건 누구나 다 성공한다고 왜 그러면 우리 스크래그 60명씩이나 되는 분들 다 바본가요? 그분들은 와서, 야, 이게 진짜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허성생을 보낸 게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분들이 인제서야 알았다, 인제서도 늦지 않았다. 왜 그런 얘기들 할까요? 이쪽에 직급 도전해서 시달리다가 지금도 어떤 방법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헤면다는 그분들 전화를 받고 그러면은 냉탕이 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스템 진행하는 그런 거기에서 제가 또 강사로도 얘기를 하고 사회를 보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제 뭘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되고 초대만 하면 되네요 시스템에 이제 본인들이 자기 얘기들로 그렇게 합니다 불과 6주, 7주 만에 시스템이 이제 좀 보입니까? 무형자산이지만 보입니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시스템을 갖다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무슨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저부터 더 설명을 잘하더라고. 왜 시스템이 없습니까? 저 본사에 원대하고 석세스 세미나 갔다 오는 거는 그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 신규 나오신 분들 모셔갖고 앉혀놓고 전나 안전하, 감시하다가 또, 과거그리고또 모셔다가 또 오고. 그런 그 배달맨들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본사에 해놓은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훌륭하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실제 센터에 와서 세부적인 전술적인 그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지 그게 두 개가 시너지가 일어나갖고 그냥 아주 빅 텐트를 더 이상 쳐줄 거가 없을 정도로 쳐놨는데 다들 기다리고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수진행이 너도 안돼 나도 안돼 이렇게 뭐 하니까 국장받침는 달고 있는데 그분들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서 지금 어떻게 애터미라 하시는 분들이 애터미 센터 6%씩이나 센터피가 나가는데 센터장이 그걸 방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적극 가담해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MOU를 맺어. 위기라는 용어 있죠. 그저 위협과 기회의 그 합성어. 위협이 있으면 기회도 상존합니다. 항상 위협이 있으면 기회도 있는 겁니다. 시스템의 기회는 지금 이때 주주리사 던 직급 도전할 수 있습니까? 오래된 크라운이 4월달에 아주 디데이를 잡아놓고 와서 군령이 다 내려갔어요 그게 4월달이 아니고 이제 7월달로 연기가 됐어요 임페리얼 되는데 4월달에 왔던 게아 7월달에 연기했습니다 꿈 깨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시기에 실력을 쌓고 제대로 시스템을 볼수 있는 그런 스쿨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전반에 3.1절 행사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서 지금 시스템에서 성공한 분들이 그 분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시스템이라는 이렇게 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실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의 실체를 갖다가 아 이게 진짜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 전번에 3.1절 행사의 그 연속선으로 가는 겁니다. 4월 5일 날, 지금 딱 거의 한달 돼가죠. 3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그 4월 5일 날이 식목일입니다. 전번에 그 했던 그 장소에서 아어 저희가 또 시스템에서 성공하신 분들 아이렇게 하면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을 4 시간에 걸쳐서 풀어주는 그 공개 강의입니다. 잘못된 거를 배우고 있던 분들이 코로나 풀려서 지금 날씨도 좋는데 뭐 3월 달에 돼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어두운 하늘이 있고 이렇게 밝은 하늘이 동시에 존재하나? 밝은 하늘을 4월 5일날 식목일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거 있고 진짜 시스템을 좀 알아보시고 해보겠다는 분들 특히 제 구독자들 오셔가지고 그 3일절날 한거랑 또 틀립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또 그동안 1월달서부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부터 해갖고 스쿨 일기가 이제 60명이 졸업을 하는 그 단계까지 됐어요 그분들이 아, 나와서, 나 지금 시스템을 갖다가 10주차, 아, 12주차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내가 본 시스템의 실체는 이거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5년, 6년 막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스쿨을 단지 1월 8일부터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올 아주 시작하자마자 스쿨 2기를 모집할 거거든요. 그럼 스쿨 1기들이 지금 10주차인데, 이제 2 주차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10주차, 11주차를 해본 자기가 본 시스템의 실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확 틀려지는 거죠 4월 5일 날 기대하시고 많이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원수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버가 되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전에 안 그러면 넘 넘쳐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든 전화를 주시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